Oh yeah! This is where the Hanuk Hanuk village.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 옷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남자 이떤 거요? 파감 같아요. 파복감 오. 응. 한복 한복. 아, 파포감 쌓요. 아, 그런 거. 네. I look handsome. Okay, let's go. 밥 먹고, yeah, really I need to eat first. <웃음> 와 o 밥먹어 자신겠다 아 y u 한 국수 한 a n 주세요 s u Hanged, h a n I l i k e t h i s so m u c h a n g <웃음> <맥시미터>. 네. <웃음> <좋아요>. 저희가 선물이 e <웃음> 7 0 0 0원 e d 좀한번 해줄게요. <웃음> <웃음> <웃음> 자, yeah, this is the u m o a n a 이 This is h o t 하요. 완토 자 했어요. 미혼춤추남 요요 러브 한번 실수두요. 잘못 하요. 변생 동안 후와 하이치 마이구. 어디한 아?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Oh my god, I'm gonna get yelled. I'm gonna get yelled. 아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빨리 가요. 이거 진짜 깜짝이야. Let's see what. What's around here? Let's ask them. Let's ask them. But they're talking though. <laughs> We are <I> ask them.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공중 어디에 재밌어요? 어디에서 재밌어요? 공중 화장실? 아니요. 여기 공중에 어디에 재밌어요? 잠 자는데. 한자. 아, 이거 여행에 가요. 어. 어디에 재미 있어요? 기아 재미 있는 곳? <웃음> 네. 곳? 네. 재미 있는 곳? 네. 쭉 가가지고 사거리. 아 사거리. 에서 왼쪽으로. 아 왼쪽. 응. 감사합니다. <웃음> 오, 마이 한국 말나 오케이? 어, 냉국수 전조에 가고 봤어요. 어디에서 재미 있어요? 이게, oh, I'm gonna miss this. This i really like this. 이거 진짜 좋아. i 짜 좋아. really l I want to buy this for myself. 생 think I can't buy this for y i s e a l Is it here? Okay, let's buy it. think i l o i 안녕하세요.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r i e h i i i here. e i e e h e I'm h h r e h h m i e 학생 아니고 어른이죠? 학생. 학생 신분증 신분증 대인 학생이에요 네. 네 혹시 이거 밥보감 느낌 있어요? 네? 밥감 느낌 있어요? 밥보감? 느낌 진 음, 거기 찰랑한 장소 아네 아, 감사합니다 느낌 있어요. 아, 느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느낌 있어요 밥보감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느낌, 있어요. <바보감> 느낌. <웃음> 오늘 우리 한국말 배워요 좀책 준비했어요. Look at this. 너무 예뻐요. <목소리> 와, 전주 너무 예뻐. 한국말 배워요. 여기. 오시마 <목소리> 치카오트 트루지 가지 마시오. 아. 아, so I cannot go in. 이번도 이번도 한바보감 제가도 안 돼요. 아. 바보감도 안 돼요. 음, 알겠어요. 이거 이거기 저는 c 기는 손목, 손목 타이디는 마이 보는 다 This was the office where the chef of the gateskeepers of Gyeongjin worked. Ah, okay. Wow, it's so y w h a o w h r e are you o a Hong Kong o Do you have this kind of thing? It's a kind of thing. It's a k 느낌 d of thing. It's a kind of t n p 포감 느낌 행복한 느낌? 행복한 느낌? 네. 아니요 g 포감 느낌 h 포감아 b 아, 아 맞아요 네하늘 b 네, 느 k h 네 n g b o o k Hangbook Hangbook Hangbook h 어 n g 어 o 어 k 에 a n g b o o k h a n g Where d d you come from? s u, -U l SUU s u, -U? S -U, -U l SUU SUUL -U -U -U -U -U -U Seoul Seoul <laughs> <Soar. laughs> <Yeah>. uh, <laughs> mm -hmm. The same I have the stomach too Ne, oh, yeah. If I level up, I'm gonna be like this 유리, where is your beard? 저는 바보감이요 바보감은 이거 없어요. 네. 아. 이거 잘한다. 아, 현! 맞아! 몇 시에 이게? 6.30! 아, 셀피. 어, 맞아. 셀피. 와우, 왜 너무 자신 겼다 <웃음> 하지만 가방은 약초꾼 가방인데 <웃음> 어머 여자야 아 아니야 여자. 아니요 여자 여자니요 남자에요 <웃음>